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2장 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전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지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간절해지는 구원 간절해지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크게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 문 앞에서부터 천국 문 앞에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알바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 안에서 천국 성 안에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나는 성경 말씀대로 전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봤으면 더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기에는 이미 늦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며,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그런 감정을 들었답니다. 제가 그 감정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도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차고 회개 제대로 하고 오노라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간정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의미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례부를 던지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아브라미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위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신도 선, 선택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아십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까 창세천의 임이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표현은 우리가 선택하는 형태를 띄워서 주님 앞에 나, 어,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 모르게 은밀한 어떤 영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표현하면 그럴 때 어떤 종교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하지 않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양심과 이승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자기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 시브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대단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좋은 본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반신불수 인간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장입니다 헨델의 메시아곡도 헨델이 빚쟁이에 쪼들려서 스타일을 많이 구해서 고통 가운데 쓴 책이 고통 가운데서 만든 곡이 헨델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헨델의 메시아에 할렐루야를 찬양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 곡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이 필요한 주제들은 성경에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천국 가는 경험을 하고 지옥 가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을 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을 받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부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만 받았다 이것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구침 받았다 이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믿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바로 구원관이 회복이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나 은혜나 그런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병나은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뭡니까? 병을 낳았지만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단계성리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잃어버린 자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구원시킬 수 있도록 계속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병나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능력받았다. 당신도 경험해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던지세요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말씀은 하세요 일어나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주님 말씀 듣고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그런 소리 했죠?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황 파악을 하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가족 식구들에게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나 이제 선택받았대. 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데 가족들이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해서 소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소명과 사명대로 가지 않는 사람 있어요. 어제 마태복음 구장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권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일어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쫓아갑니다.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정리했는지 가족들하고 어떻게 작별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소명과 사명이 있었다 이 소명과 사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어떤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또 알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며 여기서 또 기도를 하고 또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족들도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이 정말 정말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하들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 지하들도 있고 시간이 안 걸리는 지하들도 있었어요. 바로바로 주석에서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사명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은 많이 걸린 사람대로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벌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예, 형제가, 오 형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넷째 아들입니다. 순서로는 여섯째고 아들로는 넷째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직장에 갈 때도, 올 때도 출근하며, 오며 가며, 버스 타고 갈 때, 옛날에 여러분 만원 버스잖아요. 만원. 안양이 차를 막, 버스를 팍팍 치고, 그냥 몸으로 막 둘이 밀잖아요 콩나무 시루 같은 그런 차, 출퇴근차. 그럴 때도, 버스 타고 갈 때도 전도하게 되고, 끝나고 올 때도 사람들이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에서 잠자는 사람, 또추는 사람, 껌 파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막 지치고 밤 10시, 11시 돼도 퇴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운전석 옆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처럼 딱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요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저는 물건을 팔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잠자다가도 침젤질 흘리다가도 이게 무슨 소리야? 껌파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아주 진중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제가 그런 전도를 못하다가 어떤 분이 버스 안에서 그렇게 착 넥타이를 하고 정장차림을 하고 007가방을 딱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누군가가 있는 교회 집사님이셔 집사님이 정확하게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적용시켜서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쓰디쓴 맛까지 다 경험하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데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예. 저는 누가 나보다 우수하거나 영적이거나 뭔가 좀 잘하는 부분지만 이 금방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 사, 성공된 신화를 재현하는구나. 저, 저 저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막 메모를 합니다 전에는 항상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잠자다가도 머리맡에는 항상 A4 용주가 있어요 볼펜은 그래서 항상 깨달아지면 막 씁니다 책을 볼 때도 책을 통해서 세상 책이든 성경 책이든 영적인 책이든 간에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을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책 가에 여백에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눈 좋을 때는 아주 깨알 우리 교회 그 권성옥 장로님, 권성옥 장 내가 성경책이 좀 필요한데 성경책 살 돈도 없고 그러는데 성경책 이야기만 권성옥 장로가 항상 그 여백 성경 성경공발신 성경을 또 사주고 또 우리 교회 저 우리 저최권사님최권사님 우리 사돈 최권사님 누구시죠? 최이신 권사님이 성경책을 또 사모님 가고 내 가고 딱 사줬어요. 그 성경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책상 위에서 보니까 권승욱 장로님이 사명교회 때 사준 그 성경책이 아직도 있어요. 닳고 닳고 낡 낡을 대로 낡아서 그것을 깰 같이 썩은 깰 같이 적은 그 뭡니까? 샤프로 적은 것도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도 누가 누, 누가 어쨌다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자꾸 이렇게 초췌한 생각이 안 납니다. 강씨 아니라 그럴까봐. 또 옆으로 설교를 세개 만들자. 우리 우리의 강씨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강씨 장로 얼른 손 들어요. 얼른 저쪽 강씨 이 강씨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 삼십 몇년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강씨 때문에 나 집사님 힘들죠. 나군사님안 힘들어요? 후한을 생각해서 또 말씀 저렇게 하시는 거 봐. 네. 어디까지 했더라? 예, 네. 성경책, 성경책이 그래서요. 자 중요한 거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기록을 했어요, 열심히 봤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향해서 순례자처럼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식을 못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구원 문제는 집회를 할 때나 외국 갈 때나 언제나 제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원의 앞면과 구원의 뒷면이 있는데,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구원의 앞면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이 있다 그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구원의 뒷면은 진행형이니까 오늘도 구원을 향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백성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좀덜 짓고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그러면 좀 덜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믿을 진실하고 바르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제대로 찾고, 길도 물어보고, 헷갈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군두더기가참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예수 믿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들, 나의 이론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 나의 이성, 나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살이 많이 붙어서 구원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이 흘러서 또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둘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표현을 하면서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골로세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골로세서 3장 22절 3장 2절 위에 것을 생각하라 위에 것이 어디에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에서 살 사람이니까 천국 사람이 맞게 자기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필립보스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누가 받느냐 구원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특별순물로 알고 간절해진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성경에 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고절에 믿음의 완성은 결국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 영혼을 구원을 받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집을 짓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고 집 짓는 재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많이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구원을 받는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아하고 비가 내릴 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집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집입니다 내 생각도 집입니다. 내 믿음도 집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집이에요. 집. 근데 주님 앞에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은 집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째.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나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구원에 대해서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은 다른 표현하지만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두 번째,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않는 그 앞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사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처남이 내가 그렇게 기독교 출판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써서 일거리가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아가피의 말씀사라고 하는 성경 만드는 그 회사인데, 제가 출판사 일을 하면서 그곳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예, 그 뭡니까, 주석 혹은 성경책을 이렇게 납품하면서, 월부로 매달 얼마씩 받아 도장 찍으면서 수금하면 도장 찍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형님 목사님을 상대로 돈을 받고 그 뭡니까? 월부를 결제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느끼는 경험이 좀 있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과 틀리더라.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할 것만 하고, 안할거안 하고 이러는데, 목사님들은 자기 집에 돈을 거들어 수금하러 가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응제실에다 딱 모셔놓고 자기를 오라 그해 놓고 차 대접하고, 먹을 것 주고, 그리고 뭐팁 같은 그런 것도 얼마씩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확인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수고마로 다니면서 목자님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거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담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드센 성도들이 계속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심방하고 복음 전하고 저와 사모님의 꿈에도 성원이이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기어이 기어이 주림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주 전부터 영이 열려가지고 3일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에 보니까 세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던 세 분이 보좌에 앉아계신다 한분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고 왼쪽, 오른쪽에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보이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도 보이고, 그 영이 열려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에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병 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 그때 일반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온팍 다들어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왜? 영적인 체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성도들에 가서 이야기를니까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막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그 결국에는 뭐예요? 나한테, 어이, 김서방, 어이, 자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중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왜 아주 어떻게 해요? 형님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건강 생각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갑니다 외국에 가서도 전화를 하면 그렇게 구청을 해요 사모님이 한번 여동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반말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깍듯이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한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각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형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형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눈은 이미 양쪽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시력이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을 못 봐요. 그런데도 팍 울면서 본인은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주님이 막 보이고 천국이 보여 우리 장인 영감님도 이제 주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꿈이서라도 보여주시고 주님 평생에 불교 믿고 하나님을 남믿다가 이스민 사람 싫어하다가 성적 찢어서 막다 찢어버린 우리 장인 어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꿈으로 막 천국을 갔더니 아마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노인네가 샥시들이 그렇게 많아? 천국에 신혼 입은 샥시들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낙원입니다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부터 이제 왜 자식이 요 부모에게 잘하면 제일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모가 어, 보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용돈을 줄때 용돈을 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 진짜 힘들게 일했어요 용돈을 많이 들고 싶은데었리데 너무 죄송해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요 아버지, 죄송해요. 용돈 주면서 엄청 궁치살을 해야 돼요 막인나말없는막 포장해가지고 요즘 살기 어려워요 직장 때려치지 않았는데 저 직장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부모님이니까 뭐라도 사잡듯시라고 이거 가져왔어요.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웃지도 않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돈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아버지 영혼을 준비해놓고 아버지 영혼을 받을 준비해놓고 천국에서 준비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제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믿으셔야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번한번씩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으로 가시고 있어요. 천국으로.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어제 천국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중에 어머이 강원도 강릉에서 우리 교로 오시는 이대용 집사님 어머니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과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또 가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여기까지 멀리서 오시잖아요. 또그 부인 집사님은 김영순 집사님이라고 암과 투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갈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지혜로운 방법은 가셔서 부주하실 뿐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신앙의 하심이맡기겠습니다자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이나 교리가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어차피 구원은 먼 훗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너무 갓난하고 어렵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목사님에게 쌀을 갖다 줘요 목사님 쌀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떡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굶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없지만 가져왔습니다. 쌀을 가져왔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할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장난으로 했는지 아멘 아면 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세 번째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사람 누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주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빌리포스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항상 보면 어떤 이중적인 그런 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어떤 죄에 노출이 된다면 그 죄의 효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구원이 그럼 취소될 수 있느냐? 아니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구원이 물로 흘러서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히브리스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영혼을 받을수록 옆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 옆에서 힘을 써서 돕고 성도님 힘을 내세요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영청으로 살면 천사들이 박수도 치고 천사들도 할렐루야를 하고 우리의 구원어들 후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들이 바로 천사들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영으로 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사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힘을 돋아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구원 받을 사람이다 구원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한 가지 네 번째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저주스럽습니다 이건 영원히 영원히 저주스럽고 영원히 슬픔 속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합시다. 성령받아야 한다. 성령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구원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천국과 지옥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은 끊어버려야 되고 천국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주님 나라에 연결돼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첫째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고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가기 전에 구원을 이루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하신 기쁨이 있고 준비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것을 확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다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지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능력을 많이 받아서 구원을 알지, 마, 어, 구원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